아, 안녕 들어오고 있나요? 뭔네. 좀 늦긴 했지. 열두 1일분이면 마치지. 근데 지금 근데 무슨 일이지 이제 뭐, 목요일이야. 목요일. 어, 목요일 어, 요무야 미안. 휴일이 아니어서 <웃음> <웃음> 아니, 이제. 뭐야 도 써? 왜안켜지는 거야? 왜 아, 리얼 타임 모드 타임 걱정 밥. 이 시간에 안 피곤하네 저희는 지금 무적입니다 <웃음> 누구 못 <만나러> 들을 무적이에요? <웃음> <웃음> <에>? 잠깐만요, 저 확인 한번 할게요 해원 말할게요 무적 아닌 것 같은데 <웃음> 무적은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이거 생일 받고 끝났는데요. 끝났는데요? 이거 무적이야 아, 왜냐 던별을 마지막 방송까지 했기 때문에 아. 이제 다이겼잖아 <웃음> 그래서 패기가 살았으니까 근데 던별 다 끝내봤잖아 아, 아, 다 받고 끝난 거 아니었어? 형미비처럼다 맞은 거 아니었어? 뮤비일 음. <미리는> 아니, 때 내가 때렸는데? <웃음> 다 맞았잖아 인사 <인상> 드리겠습니다! <나> 둘 <놀> 셋! 원하수 사랑하셨습니다! 고맙 오늘 더벼 막방이었잖아요 었 <놀> <놀> 제가 여러 가지 스케줄 끝나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달림들 보기해서 이렇게 맞아요. 좀 야심한 밤이지만 잠깐 그래도 켰습니다 이렇게 보려고 무더운 거아닌가 맞죠 계산하잖아요. 세. 내가 남의 고 박쥐를 계산하면 혼나요. 너는 내 파트 계산. 해 우리 고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고이잖아 그거는 형이 계산한 거 아니야 소화기. 어? 소화기 던져. 소화기 던져는 그아 다른 대로 맞는다. 그거는 파트 계산. 근데 그거는 받을 수 있어. 우리 고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던져를 보냈네요. 되게 엄청 열심히 달려다 보니까 박쥐 되게 숨. 순식간에 벌써 막방해 이렇게 됐어요. 응. 근데 아쉬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콘서트에서도 할 거고요. 앞으로 또 어떤 헤비 사는 하는... 막방송에서 못 보잖아요. 아, 아 혹시 몰라요 우리가 또 어디 날아가서 뭐 하실 거 있어요? 이제 아 아시죠? 락 날다리. 어디 가로 날아가서. 아 런던은 떴어요. 떴어요. 그러니까. <웃음> 네 이런 자세 아주 좋아요. 예. 네. 네. 이런 게 전혀 <웃음> 이런 게 아주 스포일러이안됐으니까 <목소리> 안잘 <웃음> 잘 아, 나르잘 모르겠네 잘모르아 그리스도 씨말다가 내가 왜잔잔하시도 아, 너나 뭐 알아서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슥한 다음에 음, 바로 아. 맞다 하면 바로 말하는 거죠 뭐 그리고 어, 슬쩍 슬쩍 슬한번 네. 네. 말하면 안되지 저는 지모르면거예을스포 하는 것도 어렵다 런아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걸 말하고 어요안할 수도 있 다른 안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지금 그걸 지금 나왔어요. 말이 안 되죠. 배해야죠 네? 네? 활동 못 <웃음> 하죠. 활원투데이 합니까 지금? 예? 네? 단연히 최신 타이틀곡. 원래 최신 뭐, 타이틀곡 뭐,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모두 나이들의 궁금. 해요 근데 그 미리 말한 말하는 건안 되는 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다라는 예상이 단연 음, 강력한 그런 예상이 음. 간다 음. 아직 어, 변수는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건 그리고 오늘 뭔가 막방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들이 또 나왔잖아요. 맞죠 It's lie. Yeah, it's lie. It's lie. So, you have to eat. I will be here. It's like people, people, p e 이 p l e people, people, people, p e o p l 이 people, people, people, people, people, p e o p l 아, people, people, p e o p l 수정을 했 p l e people, people, people, people, people, p 맞아. 아니야. 왜 시작할 때도 건니가 말해가지고 뭐 다른들이 알면서 봤을 아. 거야. 또 항상 저 인트라이브 시작할 때 <웃음> 제가 마이크 다구나. 하면서 퍼포먼스하면서 라이브를 어. 했었는데 <웃음> 이번엔 인트라이브를 <웃음> 위한 퍼포먼스 준비했다. 맞아 맞아. 그랬어요. 얘는 항상 그런 거 보면 모대만 보고 <웃음> 멘트도안 아, 보던. <웃음> 내가 멘트 아. 하겠으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얘 <얘는> 항상 <진짜. 웃음> <웃음> 자기밖에 몰라. <진짜>. 아. <웃음> 야 뮤비 때도 뮤비 때도 그럼 아주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진짜. 아리 이건주야. 아 진짜? n never remember. I d o 이 t 잠깐 물마 talk. 졸리지 피곤하 o u 나 of now. I saw you g 가 off on my 는 o u l Now, I'm taking an hour. Summer. I was a body. What I 마 a w What I know. What I know. What 다 마지막에 쿠키 영상 있다, 맞아, 포키 영상이 있다 없다? 아니 상키 영상이 있있어키영상키 있어요. 이이 있어요. 있어요. 이어요어요 진짜 봤어요 쿠키 이있가요 쿠키 요 크림으로 아 올라온 거봤어요 있어요. 이어요어이어 근데 슬라이브 진짜 약간 재밌겠어요. 맞아요. 아그 되게 애초에 원래 오리지널 자체가 약간 파워풀한 비트도 음, 그렇고 근데 이게 진짜로 드럼 비트가 약간 빵빵. 드럼이 빵빵. 사실 이게 비하했는데 제가 그그 그 후반 후반부에 무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막 하는 멘트 있잖아요. 살짝 그 살짝씩 이렇게 잘려서 나가는데 제가 하려던 말은 그때가 아마 첫 번째 한번 하고 나서 리허설 하고 나서 제가 멘트를 했었는데 살짝 냉동이어가지고. <웃음> <웃음> 약간 저희가 음 약간 조금 어 살짝 당황 했지만 그 밴드 사운드와 저희들이 어울려져서잘 한번 소화를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멘트였었는데 결국에는 몇번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잘했더라고요 음음 이게 볼까? 세션이랑 하는 게한번 맞추는 게 진짜 신해요 같이 어, 같이 네.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공연에서도 해보고 싶은 느낌이 음. 나는데 그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세션 그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Tú, tú, tú, tú, tú. 아 완전 완전 완전 장인! 어, 그러니까 하고 장인! 어, 네. 그 악기의 장인! 보통 프로라오가 지 아! 그걸로! 하셔야 될 진짜 그래가지고 네. 진짜 귀에 이니언에 진짜 와! 저는 논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가 좀 드러내려! 넌 정말 이기적이야!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미안해! 넌 그냥 이기적이면 나 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하하 사실 <웃음> 너무 열심히 듣고 싶었는데 <웃음> 화병이만 말을 듣고 약간 든얘 소리야? 무슨 뜻이야? 아, 약간, <웃음> 아, 아 아니, <웃음> 처음에 약간 아니, 팬 사운드에 당황을 했었는데 <웃음> 어, 잘어울렸어아 네, <웃음> 당황한 모습이 나가서 응. 아쉬우 그러니까 못한 것처럼 보일까 봐였는데 나중에 적으면 잘했다 했잖아 <웃음> 아, 근데 이 친구는 그 뒤에 나온 멘트마저 안 봐가지고 아, 게어 아, 나는 정말 오잘했니 그리또 음, 이번 활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 이상하다라는 걸 되게 느껴봤던 게 오, 제가 상오 이상하다 우리는 <웃음> 조이면서 더 맛이 없겠죠? 아그 먹으면 안 되시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마이 없을까? 아, 오 이상하다 <웃음>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웃음> 원어스 스케줄에서 제가 안 하, 빠진 적이 저는 이번 처음이었어가지고 아 아프거나 부상을 낳은 거나 이랬으면 없었더라고, is 요 h e l a s 어 of the monkey sauce. Good job. Good job. Good night. g o o 용해봐 g h 괜찮아 아 d night. Good night. g 어 o d n i g h 어 근데 왜, 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야오 이상한 거니 아직까지 아직 괜찮아. 오케이 오케그 말해봐. 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영종이랑나 없이 멤버들 음. 네명이서 활동을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음. 기특했구나. 기특도 했고. 들어온 거야. <웃음> <웃음> 아, 제발 말해줘. 아, 추운들이 응원도 되게 많이 했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받고 시작한 활동이었어가지고. 아, 근데 아, 지금 그렇지. 잘 맞춰서 응.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 처음부터 그냥. 되게 응. 간단한 응.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걱정 끼치고 시작을 했다 내가 아, 민비였다 <웃음> 아, 진짜 못하는 거였지? 진짜 정말 다행히도 둘이 이제 또 무증상으로 또잘 회복을 하고 다른 멤버들은 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또 활동 마무리한 거 같아서 너무 다행히도 맞아 <웃음> 이번 활동도 또 건강하게 활동하기 또 나름 성공한 거지 않을까요? 이쯤되면 <웃음> <웃음> 난 슈퍼 체가 아닐까? 형도 아마 지금 플래그 체 이제 것이다 아, <웃음> 아직 뭐, 끝나진 뭐, 않았어. 저만 플래그야고. 뭐. 내가, 내가 아나 내가 진짜 아, 이거 왠지 알아? 우리그 최근 그 해외 가가지고 콘서트 할때 마지막에 응. 내가 응. 코로나 이 자식들 해가지고 이렇게 된거야 <웃음> 기억나? 그게 왜 기억나? 그래서 내가 플래그 에가서 걸렸던 거 코로나 이 자식들 해가지고 걸린 거라고? 우리 잘. 어. 형도 오늘 해봐. 내가 오저이 플래그 체는 이안 돼. 방금 했잖아. <웃음> 아유요난 근데 진짜로 그래, 언 어쨌든 걸리라고 한게인줄난 진짜 죽이다고 응원해, <웃음> 응. 건강하게 응 건강해 아프지 말고 그리고 그것도 이번에 아, 되게 어색했었어요 아, 이번에 저희가 대면 댄스한는데 아크릴이 사라졌잖아요 아, 아, 너무 좋았어 난 처음에 달님들도 그렇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되게 그 아크릴 하나 사라졌다고 이렇게 둠, 눈을 계속 쳐다를 못 보고 있겠는 거야 보다가도 약간 살짝 옆에 보고 막 아니 근데 탈린데도 아크릴... 똑같으시더라고 아크릴 보면 내가 비춰져 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아크릴 있을 때는 그냥 달린데 눈을 계속 봐도 뭔가 어색하지만 아. 이거 하나 사라졌다고 뭔가 계속 이걸 이렇게 계속 마이 보고 있어서 뭔가 되게 막,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아. 할지 모르니까 아. 난 너무 좋았던 게 애초에 내가 몸소리가잘안 들리니까 조그맣게 나오는데 아크 그 사라진잘 들리게 잘 들리게 잘잘 들리고 잘 말한 거잘 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 거야. 그래서 다행이었어. 진짜. 그리고 그 약간 이렇게 손 잡거나 아, 이런 맞아, 것도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조심스러운 거야 음. 먼저, 그래서 먼저 약간 이렇게 못,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냥 핫바이브나 이런 아, 거 아, 먼저, 아, 그런 저못하겠더라고 그, 그게 이제 버릇이 된 거지 이게 어, 이제 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원래는 원래는 죽을 수 있으니까 버릇이 된 거죠 음, 음. 음. 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맞아 이번 활동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롭게 바뀌고 뭔가 가능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번 활동 되게 재밌었던 것도 많았고 맞아. 새로 바뀐 것도 되게 많아서 또 이번 활동부터 공방! 그래서 무대마다 달님들과함께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너무 또 스케줄이 계속 급격이 응. 있어서 너무 아쉬워서 많이 못했지만 미니팬 미팅 감안했습니요 첫주에 짜릿한 추억 네, 되게 자주 하고 싶었는데 또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응. 스케줄이 익있어서뜨거웠었 응. 아, 뜨거웠던 추억이지 네. 그리 소독소독 맛있었어 그리고 어. 둘이 스페셜 유시도 했었잖아요 아, 맞아 진짜 아, 어, 많이 해갔던 거 같아 뭐. 어 거기서 운동하고 <웃음> 왔어요 저거 그리고 진짜, <웃음> 진짜 앨범 웃겨가지고 앨범 수록곡들도 이번에 라이브도 그렇고 라디오에서 라이브도 음. 되게 아! 다양하게 <웃음> 보여준 <보였다는> 거 <웃음> 우리 그 항상 데뷔 초창기 때부터 우리도 뭔가 평온하게 앉아서 음. 스탠드잖아. 아, 이 이거 뭐야, 뭐 거? 스탠드 마이크나 아니고 스탠드 앉아가지 어, 노래하고 어, 어, 어, 어, 어. 싶다고 계속 이렇게노래를을 불렀었는데 우리 한동안은 그거에 대한 그 욕구가 없었어. 살짝 잊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이제 어. 안 된다고 <웃음> 우리는. 아, 너는 퍼포먼스 보니고 보수는 그렇게 해서 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한동안 그 느낌이 그런 하고 싶다 이런 말이 했지 않았어. 아 그래서 내생각에는 콘서트라든가. 뭔뭐 프로 뭐 이제 뭐 그런 데서 풀었어가 인스라이브였는데 뭐 비가온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 해봤고 우리가 그 어스레코드나 그 팬미팅 이런 데서 자주 해봤으니 근데 이제 뭔가 좀틀리 음방에서 오는 오늘, 오는 게 아니지. 최근에 또 처음으로 그래서... 진짜 너무 뭔가 느낌이 색달랐어 진짜.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걸 콘서트라 내가 쓰니까 방송국에서 처음에 쓰는데 확실히 핸드마이크가 소리 되게 좋았어요 맞아. 완전을 그냥 해드는 음. 거야. 와. 어, 근데 나는 이거 한 번도 네. 해보고 싶었던 게 달림들이 들어와 계시고 이게 뭐야, <웃음> 꽃가루도 날리니까 아, 그냥 네. 되게 예쁜 거야, 응원봉 달빛도 되게 예쁘고 한단. 꽃가루도 날리니까 우리가 막 춤에 카메라에 집중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내 파트 할데이 시선을 볼 수가 있잖아 어, 야, 근데 진짜 음, 시선 되게 좋았어 시선 가까이, 이제 시선을 본게 제대로 보기 처음인 것 같은 게 음. 근데 춤출 때는 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카메라 보이야 뭐하래 이게 정면으로는 일이 많이 없잖아 내 자리 찾아아리라 근데 노래하고 이제 내 팟들 할때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응. 와 진짜 예 진짜, 어, 진짜 예쁘더라고 이게. 이게 마지막이 아니어서 좋겠다 아, 아. 이제 시작이야 맞아 아, 그래도, 개인적으로 약간 우리 백기 하나 그쪽 그런 약간 감성적인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우리 그래도 <웃음> 그 전에도 우리 그때 그런 거 하고 싶었었는데, 또 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나 참겠냐? 음. 그래서 이제 인제 직원이나 들구 시간에 좀춤 있게 하고 아, 그러셨잖아 우리야는 예. 예. 예. 콘서트에서 또안한좀 대결이잖아. 그가 그래. 노래 진짜 좋았 잘해. 진짜 아, 많은 노래 많이 해. 네. 네. 네. 뭐. 진짜. 신저 네. 그 아까 얘기했지 만이트라이브도 핸드로 항상 하고 싶다 얘기했었잖아. 타이틀곡 막 타이틀곡 이트라이브를서 이렇게 핸드로. 물론 또 근데 이걸로 하려고 바꾼 거잖아. 요 우리가 한가하게. <웃음> 이건 진짜 힘들어하겠다 몇번더 아, 아, 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 그만큼 우리 팀이 라이브와 보컬에 자신 있구나 아, 느껴져서 그렇지. 더 어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그럼. 우리 달림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번에 음원 차트 들어가서 아, 진짜 진짜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있어가지고 안 믿겨가지고 친구들한테 연락 진짜 많이 왔거든요 뭐야? 뭐야? 뭐야 이러고 근데 친구들 연락 안 하지? 어, 없는 생일 때 연락 왔지 친구들? 힘들어, 힘들어, 힘 많이 했지, 많이 지 진짜 인 지금 그런. 어, 그리고 달링들 또 1위 후보도 너무 많이 시는데진 아, 아, 저희번에 처음 뮤직뱅크 1위 후보네요. 와. 그 더쇼는 진짜 진짜 마지막 활동 할 때까지 음방까지 진짜. 3주도주 연속. 맞아. 힘래 우리 엔딩도 해봤잖아 이번에 아방 엔딩. 맞아. 나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는 거죠. 커리어가 지금 워너스는 항상 성장하는, 어, 그러니까 두 분들이 작년 댓글에 1위 못 시켜도 기아나도 는데 오히려 오히 성장한 거예요, 진짜로. 음. 많이, 어, 많이 어.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 음, 음. 음. 다음엔 저희가 딱그 뭐야 바구니 하나 챙겨서 하나 하나 다 쓸어 담아보겠습니다. 다 경험, 어, 다 경험하는 거지. 그리고 밝힐 때그 안전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어, 어,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무대까지 해보는. 와, 지금 그다 너무, 해봤어 우리 두 분까지. 다 해봤어. 추억. 나 일등도 해. 맞아, 일등 해봤잖아. 다 해봤어. 음원 차트 1등도 해. 대박인데. 뭐가 추억이 부터. 우리가 안 해본 게뭐 있을까? 이번에도 안 해본 것도 많지. 안 해본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 마마도 서고 시상식도 가봤는데 이제는 또. 다할수 있어. 두 분. 나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 여러 가지 경험해보면서 또 앞으로 경험해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사랑이요. 원래 <웃음> 어, 이렇게 뭐 가는 거야. 결로는 내가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사랑한다 내가 더 사랑해. 너는너 결론이. 결론은 못 받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야 <웃음> <웃음> 조용. 요즘 되게 느끼 해졌다. 김치김어다 지금. 사랑해. <웃음> 늦게 한 사랑 박성희. 사랑? 그거 내가 해. <웃음> 마지막에 엔딩 때때딱 이동인 면서 그래서 아파 엔딩 생겼다 지금 살짝 치는거 아, 아, 조용히 아, 졌잖아 방금 쳤어야지 네말기이는 거야 이 혹시 눈치 게임인가요? 맞아요 사랑의 게임과 눈치 게임아달님들이 음. 아, 최애 의상도 물어봐요 나는 먼저 어, 말할래 이 오늘 입었다고. 오늘부터 음, 나는, 그러니까 못... 나는 첫 번째 <웃음> 아 락스타 중 거? 뮤뱅을 장착. 아그 아, 약간 많이 입은 거 화이트 스트리교복 약간 이런 느낌.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블랙 앤 화이트 스트리교 쇼복 첫만한 거 아니야? 1번1번 우리 나갈 거. 발매 전에 상업 등 거. 나갈 거. 맞아 일본? 일본, 어, 우리 맞아. 우리 거? 응. 거. 맞아, 맞아. 어. 그래 뮤뱅 뮤뱅 일주일. 또시만 아이블블 e 이이 화이트 짜 h a t s up? Lagos. You play. I'm going to go on the day. I'm going to g 아 on t 아 e day. I'm g o 서 n g to go on the day. I'm going to go 반바지 h e 어, <웃음> <진짜 맞지? 웃음> 원래 y I'm going to go on t h y e a h t h a t s r i g h t 그래 h a y i r e a t m i n 나 가코는 제 입었던 게 음. 나는 그냥 그것만 음. 입었을 때 말고 상처분장이나붙치쓸 때가 입었어. 딱 아, 여기 지금 김관아 부인님께서 난 모든 상처분장 체외라고. 응. 어 봤어 맞아. 그런데 그 입던 옷이. 아그체실 이화가 아. 또상처분장은 살짝 이화가 있는지. 제제 부인이랑 저는 똑같은 마음이라서 괜찮아. 와 같은 같은 아, 이사. 이거는 네. 부인 눈지끼니까아 제가 또 이제 썰을 하나. 있는데 저희 이제 좀 블러핑 여기 적었던 거기억 s 세요 아, 최근에 a t s your name? p o s 에서적었 y p o 요 네, 그그 허세, 그그 그, 그, 그이 s 딱 적고 아, 이제 o s s i b l y p o s s e s s i 아 n You got to go. She would treat 이 i m with she was. Ah, s h 이 was. She was. She was. She was. s 진짜 떨거그그 네, 그 이게 그 진짜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우는데 어, 이 상처 진짜 안워진다 이런 이렇게 닦고 태워 봐서 지금. 이건 진짜 상처인데 아, 맞제 네. <웃음> 진짜 상처을 지우고 있었어요. 지워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달님들은 서호영영베레모척도 좋았고요. 아. 베레베레. 무대에서 베레못 썼거든요. 어? 무대에서. 아 베르베라 얘기 너무 귀여 왜? <웃음> 무대에서 베레모쓴건 처음 알 했어? 춤추는 애들 아닐 뭐 아닐걸? 춤추는 아, 애들 방송에서 어, 처음, 약간 아니, 말고, 타이틀, 타이틀, 아. 아, 처음 그러니까 막 컨텐츠인 거 말고 타이틀, 타이틀곡 아타이틀은서 처음 그러니까 음악방송이죠 언제 썼었어 어? 우리 베레모팬 써봐요 아니 베레모 아니 음, 많이 음, 음악방송 때문에. 방송에서 방송. 많이 썼 음악방송 많은 거예 지금 아 그래 말고 아그 전에 언제 써봤냐고 어느 에는 써봤지 그래 뭘예측 <목소리가> 자, 그그 만듀님께서 <목소리가> 미스코리아 착 좋아 미스코리아 미스 착아 아, 렇게 아, 까 보라색 보라색 나 씹고 고뭐 남색, 남색, 남색, 남색, 남색 어, 남색 같아 남색, 남색, 남색, 남색. 어디 방송 지키게 알아요? 보라색, 보라색, 이라는데 보라색, 보라색, 라 아, 그 엠카, 네이비 차 내가 그러니까 네이비 래 보라색 아니 아, 보라색으로 유명댕인가? 내가 말하는 그치 이게 게 보라로 보인다고 했었어 <음> 아, 네아시왜 그랬던 냐 그랬더니 이게 무슨 색인지 왜 남색이죠? 형, 이 같은 느낌이야 이게 무슨 색인지 남색이죠 이 남색이죠, 초반데개 개성, 차? 뭐라고 지 개성 있게 가, 그러니까 다 네가 다 나한테 가, 가. 오, 떨색 난다 아 게. 맞아, 맞아 소호 개인적으로 가 예뻤어? 그 청청의 이거 헤어밴드 난아어건희나 그거 약간 레시 가 같이 거잖 아, 빨간색? 조금 온전이잘 보여서 이겼어. 아 건이 레드 그 차. 그럼 이제 건이 레츠 아, 가서 차 보러 와서. 건이 레시 가서 차. 레드 차. 레드 차. 레드 차. 레드 차. 아 맞아 맞아 나막 점퍼 같은 거 입고. 어 맞아. 나나형 어. 아, 자켓 뭐 자켓 위에 점퍼. 화이트 차. 아, 그 뮤비에 화이트 차. 아그항공점포 같은 거 있잖아. 음. 아 근데 아 근데 다더 내가 내가 시원한 차들 있으면 보면 애들 보면은 다 더워가지고. 어 이게 바로 밸런스. 맞아 누군가가 더우면 누군가가 오, 시원하고 너무 뭐, 더워 보여가지고 그런 게또 있지 원래 패션은 더울 때 덥게 있고 추울 때 추워 덥게 너무 있고. 더운데 덥다고 추력도 춥다고 하잖아 난리는 치는데 그렇게 있구나 <웃음> <웃음> 어, 근데 예쁜 게 최고지 그래도 황홍이 어. 내가 그래서 나나 나 사실 그 뭐였지 그 흰색 차 있잖아 그 아, 흰색 차기라고 부르는 나그 하이툼 차? 미비 때? 어, 뮤비 이렇게 큰 이렇게 이렇게 감싸는 거? 이게 너랑 나랑 그 같은 차 <목소리도> 맞아 맞아 어, 예정된 거거 아니야? 맞아. 모자 입고 맞아 맞아 나그바지 됐다 만화를 못 입게 맞딩 바지 그게 다 됐다 핫했잖아 이준곡 어, 같은 거 야, 이거를, 어, 그래서 이걸 미비 때까지는 사실 4월이고 뭐, 미비니까 어떻게 하는데 야 음박도 어떡하 이랬었는데 내 알고리즘을 보다가 한번 보다가 아, 저 봤을 <목소리도> 있지? 있지의 예진 <예지> 님이 <목소리도> 뭐 흐름 <목소리도> 때 퍼만 <"하>, 퍼만 퍼끼면 짠스 이걸 하시다고 하는 거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퍼맣> 퍽�> 퍽�> 퍽�> 퍽�> 프로는 이겨내야 된다. <웃음> <웃음> 이거를 깨닫고서 그냥 <웃음> 음, 아 스타일리스님 트 제가 땀샘 이겼습니다. 있겠, 땀샘 많아. 입어 보겠습니다. 방금 아, 아, 그냥 입어서 샀어. 그거 진짜. 보고서 <웃음> 내가 그냥 아수해야겠다그런 중에 있는 분들 지금도 많으시고.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맞아. 이번에 처음 해본 것도 있다. 저희 네코 라이브 계속 뜨아 네코 라이브 계속 뜨고, 아, 뜨고 있잖아. 어, 인생 네코. 아, 우리 그 언제 왔습니까 그거 하니까 나 그러니까. 되게 그 뭔지 알아? 약간 쎄 쎄러 된 기분이잖아. 야 잠깐만. 나 인생네컷도 찍고. 아, 인생 내 아, 질질아 근데 원래 나도 뭐, 어. 원래 인생네컷이 것이... 이름. 어, 아 저기 그게 동의를 먼저야. 근데 다들 인생네컷 안 찍나? 아니, 그럴 새대가 아니로 뭐, 뭐 생일이거나 응.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뭐 약속 본 그냥 지나가다 인생네컷 보면 그냥 한 번씩 찍는다. 아, 우리, 우리 그뭐 스케줄 잡아서 찍으러 가면 되네. 왜냐면 그긴 시간을 한 갖고. 빈 시간에 보자. 인생네컷 들어가면 인생네코 스타트 이렇게 뜨잖아 그 넣으면 딱 거기부터 이제 원호스 스타트인데 그거지 그러니까 예를, 형들로 약간 예를 들자면 은랄치 응. 그거 쓰고 있는 그거 <웃음> 그 게임 만약에 게임 컷팅 많들어들어왔는데 이제 게임 로딩킹이랑 괜찮은 로딩 로딩 거 이런 거가 딱 우리로 확찬 거지 아, 근데 어. 그건 은그 그게, 그, 그게 그렇게 형그롤할때트 한명아 이거 스킨 뜨는 거 있지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형 혼자서 그 설명했던 솔직만개스가궁금노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이금해 스킨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궁금해 하면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궁금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궁서 궁금해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궁금해 하 하면서, 궁금해 하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궁 하면서, 궁금해 하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궁이해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궁하 우리 훅아또 좋거든. 그러네 우리 이번에 응. 인트로도 어 인트로 됐어. 카드 이 인트로 맛집이죠. 아 이거 요 타본 맛집이죠방송국에세 개를 내금도 했고 또 스카이 날에 고거고그러네 스카이는 한거 말이 되잖아. 나는 지 스카이 오, 아니, 그럼 뭐 아니지. Don't b r 말말하 i 지금 n English. I would do. I I w o I would d l I w o u 이 d d I o u l d do. I would do. I would do. I would d l I would l I I o 그것도, 아, 것도 이거, 이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할래? 어, 언제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거이 이거, 이거. 이 알지. 거이이 <오케이>. 알지, 알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뭐안 아끼고 이어 처음에나 나랑 헤딩 해봤는데 어차피 어? 이 언제 어? 끝날지 모르는데 아껴서 뭐해? 하루하루 살듯이 다 써버려 그냥. 좋아. 그런 말도 아주 좋아. 그래서 트레이스고 그냥 목에 나왔었어. 좀 <웃음> 괜찮아. 전, 괜찮, 전 괜찮았다. 아 그리고 나 마저 막 말하는 게 뭐냐면 또 이번에 뭔가 나고 싶었던 거막 뭐 하고 싶은거 많이 나갔네. 그리고 어 어제였나? 그거 보지 어, 어, 어. 아, 요 아, 이짜선배님아아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그래요, 한시간짜 진짜. 니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진이그 강연장에서 어, 아 힘들 거다 어, 춤맞추 힘들 거다 했는데 아춤 맞추는데 별로 안 힘들고 재밌는 거야 사실 그치. 아 진짜 었지어 그래서 재밌었어 진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 춤 맞추기 힘들 거요를는 말을 너무 많이 고 커버 대고 어른까지 막 주시고 힘들 거라서 막 아, 아실 거 많이 드시라고 하고 근 걱정을 미리 어, 많이 했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헉, 우리 그 그치. 인간 엉덩도 나왔잖아. 인간 태도. 아, 아 내가 아, 알려준 아, 얘기 이 얘기. c o n s 진짜, 진짜, 진짜 정말 거의 어른인 때부터 너무 찍고 싶어 찍고 싶어 이건 소호 이하도까 해야겠지 진짜 Diegoun 아, 한지 하지마 어, 근 진짜 고 그래서 시가 어떻게 됐어요? 나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너 잃어버렸려고 집에 있잖아요 우리 안쳤는데 지금 omnudge 清 crossed Hai도 hung게 아니겠네 또집 c l a i 오, 어, 진짜. 숙소에 있는 건 아니, 에 o r r y 안 보여. Sorry, 이상. What's up? What's up? What's 다 p What's up? w h 아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또 산옥도 되게 많이 아, 하게 나. 해주셔서 달님들 잔뜩 만날 수있고와 오늘 또 서우 도 너무 예뻤고 세트도 있었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서도 오늘 또 케이크도 받았잖아 어제 생일이 잘받아 지났는데 어. 오늘 또 이제 쇼챔 쇼체... 어제 저 <웃음> 어제 쇼챔피언에서 어제 뭘 봤네 진짜 어제야 뭐 아, 어, 어떡하지? 아, <웃음> 야 오늘이 아 진짜 어제야 그래 그래, 그래 <웃음> 그래서 케이크 딱가여서 딸기 케이크 딱 먹었습니다 그것도 <웃음> 해줬잖아 네? 아니야 어. 그 자동차 이벤트도 했줬잖아 아, 아. 왜? <웃음> 그거 사진 떨이 어 올렸어요. 알아. 올리려. 어. <웃음> <뭐야? 웃음> 올는데 왜? 아? 미안해형 미안, 형, 형이 근데... 하면 진짜 몰라 보여. 아. 그, 얘 얘네 눈리기에는 얘네가 우리보다 아. 솔직이 빨라. 아, 아, 나도 같이 사진 올린 거 거기 글도 봤지. 도지 거기. 기획 거기 그도 봤어. 헤이. 이랑 소통을 하고 있었다니까. 뭘, 뭘, 사진 쿠폰 내라고 수정한 거 아니야? 아, 그지 <웃음>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사실 올리드 사실 올리드 거것 때문에 이게 여기 좀에서너안 되는 거 아, 우리가 아이디어로? 우리도 같이 준비했다는 소리였어. 자그 음, 음. 그거 저 저희 아이디어 같이 알자 알자 약간 원래 살짝 약간 노멀 오리지널 음, 버전으로 음. 축하해 주려다가 음, 단톡방 놓을 아, 아, 뭐수 있어. 아 <웃음> <웃음> 진짜? 거, 아 이거 뭔가 살짝 아쉬운데 아침에 아침밥 챙겨줘? 아 아침밥? 다들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는밤 12시에 챙겨주려 네, 했는데 멤버들이 아 근데 솔직히 이제 너무 뻔하지 않냐 심심하다 <웃음> <시즈로 웃음> 아, 아. 네, 심지어 네, 12시 전에 잠들었어 서호 형 그래가지고 야, 진짜 나 단날 무대 있잖아 12시 나가긴 아, 했었어 원래 1 2 생일이잖아 어, 정말. 아, 아, 정말. 나 12시에 그래. 흔들어 깨워서 생일 축한다내가 그래, 아, 하는 게 나한테 화낼 거 같았어 그래서 허동 형이 이제 그럼 아침에 사주자 비싼 아침에 사주자 이는데그래 생각보다 그냥 일찍 나가서 연 년대가 없었고 비싼 밥이 새벽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스케줄 중에 한번 서프라이즈로만 축하할 걸까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좋은 아이가 딱 나와가지고 어. 아, 차에 차에 막 아, 요란하게 그래. 샥샥 해가지고 저거 저거 내 모망이였는데 <웃음> 아니 동지 생일 때한번 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줘가지고 거의 <웃음> 응, 되게 엄청난 축하를 받습어다 좋아요 동지도 하고 싶대 해줄 거야? 동자동차이벤트내로망이었어고주는거 보고. 전... 아, 장난감 안 줄게요, 자동차 위에 태우고 달리자, 이거 보고. <웃음> 아, 이주는고동차 위에 태 그러니까 아, 고 달리자 보본 아, 고 그, 응. 아, 이거 보 아, 이거 보고. 좀... 아, 이거 이고 아, 이거 보고. 아, 그고그 이거 보고. 아, 이거 보고. 아, 이거 보고. 아, 이고 아, 이거 보고. 아, 이거 이거 보보 아, 이거 보 교통교통 체증싹 없어졌죠. 교통 체질, 지켜 먹고 싶어. 아 보고 해요. 보고 했는데 보합도 하고. 교촌 먹어야. 아 배고프다 아배고플다없어지어 배고파 너무 지금. 배고파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네. <웃음>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라디오 엄청 많았죠 아, 아, 아돌라도 <웃음> 가든 스티즙 오픈했잖아 아! 맞아 진짜, 맞아. 가자 이후로 처음 오픈하지 않았어 그치, 그치, 그치, 아니, 근데 그 맞아. 이후로 이제 내 기억으로는 우리 가자 활동 응. 끝나고 원이랑 같이 한 아돌라가 마지막 아, 맞아 아, 아. 점점 네. 코로나가아사았던 음. 것들을 점점 돌아오고 있어 어. 아, 그래서 와야지 이제 음. 그러면원떻게에서 스페셜 클립도 맞아, 맞네 찍었잖아. 아 맞지 맞지. 맞지. 이게 약간 배 결산 같은 느낌이네아 우리 이번에 응. 스토리 필름도 찍었네. 아 후가 아. 조금. 환불했었고, 아 어, 열심히 준비했고. 아 맞아 맞아. 스토리 필름도 처음으로 하고 어스케막 연기 연기하고. 연기 나는 괜찮던데. 아 거리 이분 카드를 왜 넣는 거야? <웃음> 거리 <거니 웃음> 진짜 나 거야? 거 연습해서. 카드. 거거거거거리 <웃음> 진짜는데이건백빵다아 이건 못방는데 지금 안 되는 야너그 유튜브로 해라, 백빵 <웃음> <배빵. 웃음> 이건 백빵 <배빵. 웃음> 아니 먹는 거를 배, 먹는 거 <웃음> 찍어놓고 다 리버스 오. <웃음> 다 재밌겠다 너무 더러워 그리고 뭐였냐 이번에 너무 근데 한것도 엄청 많이 말하고 있어 지금 음, 맞아 라디오도 진짜 많이 불러주셨고 많이 갈 거고 예 앞으로 잠시 스케줄도 많고 맞아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이렇게 많이 말했지만 아직 저희들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어요다아 e s 틱스터 많습니다. 틱스 활동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스카이 다이빙 무 b u 공개 안했고통 n 통 a 통 통통 통통 통통 go 통 o the point. Don't go to the point. Don't go to the point. Don't go to the point. d 지 n t go to t 가지 point. Don't go to the point. d o 좋은 게 하고 항상 저희 컴백 때마다 고장난 노래만 불러 주셔 가지고 맞지 아, 맞지 춤 한번 어, 재밌게 추고 나면 항상 맛있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 족돌이탕. 맛있어. 아, 맛있었어. 다른 아, 아, 뉴는 누군지 그러니까 이었는데 저희 족돌이탕을 같이 시켜 먹죠. 빙수도 먹고 킹와 음주 맛있어. 킹스 빙수. 또 살짝 해 주셔. 그것도 먹었잖아. 어. 그리고 맛있는 거 맛있다. 그렇게 먹었잖아. 아, 그렇게 먹었잖아. 음. 아니야. 어쨌든 뭐 이렇게 되게 아직 과정이 끝나고 답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고좀 뭔가 이번에 수록곡들이나 곡들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원래는 두막두곡 두 이렇게 보여주다가 세곡 보여주다가 아니면 네곡 보여주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보여드리니까 yeah. 진짜 다 보여드리기에는 멋있다 럭키드로고 한 통은 모를걸 아니라 나는 그때 맞아, 맞아. 근데 뭐라고 아, 나 스케줄, 나, 스케줄 나셨다 근데 이거 럭키드로우를 이렇게 두르고 우리 뚝딱까지 떨어지거든 아 진짜?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인한 게곡을 뭉락으로 어 근데, 근데 내가 딱불렀는 응. 영주영 사인한 게 나온 거야 누르셨어? 어 그래서 그, 들고 왔어 우리도 그, 계속 했는데 형만 나와서 다른 멤버아쉬어아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 빨리 본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 내가 이런 운정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한다섯사서 다섯 번이드 몇 개를 사야지 누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가 주인공이라서 계속 눌렀어. 럭드도 와 재밌겠다. 그래서 그거 다 사인해서 다. 거의 네, 팬분들 되게 많았어. 다들이 왔어. 그래서 그게 난좀 아, 특이, 아, 특이하고 아, 좀 아, 신기하다고 했던 게 뭔가 그 뭐지 회사나 아니면 그 우리 뭐지 아니 또 라운지 이런데 말고서 그니까 우리만의 공간이 약간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처음이었 신기하더라고. 왜냐면 응. 한 공간 자체 우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거 지금도 해요 호주편에서 또 워너스 이벤트 카페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또 아, 어. 거기 재미있는 이벤트 어. 많다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음, 그리고 음, 또 음, 일본에서도 우이 음, 음. 음, 그, 그거 그 해본 적 있잖아 <웃음> 굿즙 하는 데랑 아, 어. 어, 아, 맞아 그때 유대하는 데 일본에서 어 아, 일본에서 한국에서 처음으 그래서 나도 처음으 이런 거 그리고 막 홍대 합전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 다니던 곳에 뭔가 우리가 엄청 큰막 우리 포스터 붙어있고 맞아 맞 그리고 또 준비해주시는 분들께서 또 이렇게 이렇게 활용될 거라고 또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카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그랬답니다. 그거 한번 누를 때마다 보내요. 아 모르겠어 얼마. 잘못해서 두번 누르면 어떻게 돼? 어? 두, 뭐. 어. 아니면 그냥 두, 두, 아, 두 번째 내야죠. 와 아니면 그냥 두 번째, 번째 내는 거안 하겠다고 하면 해주지 아두번 누르면 두 근데 사인 좀. 어아 <웃음> 그럼 사았지 <찾았어.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 릴든도 완전 부렸습니다아 릴든. 저희 원샷을 끝냈어요. 우리 네, 민트앤 장애인 아, 맞아. 원래는 저희 저 두세 번 하는데 한 번에는 어, 저희는 오늘 될것 같은데 어 저희도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완벽한고 <웃음> 많을까... 그 재미와 네, 확실히 장애인은 잘... 게임 확실한 걸민트 그 처음 초반에 했을 때가 텐션이 확나 어, 어, 아니, 뭐 저번에 하도 뭔가 그 자연스러운, 어, 자연스러운 맞, 게 뭔가, 있어. 있어. 뭔가 정해진 거에서 멤버들이 장난을 딱 쳤을 때그 어. 장난 을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부터 알잖아 예, 예, 얘네들은 아, 동주 아, 머리다. 아, 아. 데 아, 여러분들 법블에 아. 굉장히 저고 합치 귀엽다고 했는데 그거 진짜 맞습니다. 레알 아팠어요 궁주 사실 맞아. 아아 그거 얘가 뜨는 게 제일 아팠죠. 아, 아 제일 게난이지 우리가 이렇게 이는니 내가 그음딱아팠서 여기에 접었는데 영상 보면 딱그기 지금 허는 이기요 그래서 내가 화 형이 제일 생이렸대난 이렇게 질렸 어떻게 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쌩이 안 돼서 죽어버리다가 이기셨는데하동이이 <웃음> 진짜 애기신 거야, 내가 기거 그리고 다인 얘기이긴 한데 달님들이 안무 너무 좋았다고 아, 아, 그리고 음, 이번에 음. 어메인 서 유메킹, 아루가 쌩들이랑 맞아 유메킹 님이랑 같이 그 뭐지, 우리 아버트 님이랑 챌린지도 찍고 챌린지디 예, 그리고 퍼포먼스 비디오 찍었잖아 맞아 그쵸? 맞아, 맞아. 그 블랙미러 이후로 어그러네 오랜만이네요 어. 어. 블랙미러까지 해봤는데 블랙미러 이후로 전 어, 10년 만인년만 <웃음> 블랙미러 <웃음> 1년 <웃음> 됐어 네. 건방 투자신지 <웃음> 1년 반 됐어 <웃음> 와. 그 알아봐 어떻게 곧있 2년 <웃음> 근데 얼마 전에 얼마 블랙미러 먹방했어 아마 6월 2일인가 4일에 먹방이었어 그치.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그 덤벼 활동 어. 일대기를 훑어봤는데 <웃음> 예, 히스토리 열심히 해봐, 열심히 살았네요 우리 이거 활동도 역시. 저도 그러니까. 활동하면서 스카이다이빙 준비하고. <웃음> 아 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맞아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웃음> 내일도 이제 스튜디 그래서 내일 음방정이 많이 없죠.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참 아쉬웠죠. 내일 음방은 없지만 달님들을 위해 또 열심히 좋은데. Working o g t h e r We're c a 는 l i n g 오늘도 저스 아침 아침고터 리스킬도 했었고. 계속 나와요, 절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림들 더미 활동이 끝났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안 쉬워요. 네, 아쉬하지 워 아, 마세요. 진짜 어쨌든 항상 말한 건데 이게 끝나야지 다음 새로운 게또 나오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 낙인 해야 될 것이 시작은 네. 또 다른 것에. 아 이거는 끝은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그렇죠. 죠 근데 확실한 건 아직. 활동은 안 끝났으니까요, 너무 아쉬워 하지 마지막까지 마 응원 열심히 해서 아쉬워하지 yeah, 마세요, 활동은 안 끝났어요 예예예 미안 미안 그러면은 끝나어요 아, 에잇, <웃음> <와>, 잠깐만, 잠깐만 <웃음> 이게 우리가 모든 스케줄 다 말하니까 하나도 안하안 하나도 약간... 아 미안해졌어 살짝 질문 제왕자분들도 어, 오였어 ASC도 나왔습니다 애프 ASC는 거의 홍타 저이건 먹방 그 중간에 그 축하도 해주셨잖아요. <웃음> 맞아 <웃음> 이거 먹방에 다 말해 줄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이건 먹방을 그냥 항상 조심스러운 게 나는 촬영 진짜 직, 직전에 하니까 그치, 그치. 알고 있는 거 너무 많은데 아직 나오지않는 <웃음> 것도 <것방>. 많고. <웃음> 이제 ACS 그래도 ACS에서 그제 a m 님께서도 또 저희 가장 모니터님 열심히 해주시고, 어, 맞아 <웃음> 약간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원아스 이건 먹방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웃음> <웃음> 어, 그거 아직 안 그거 이거에 떴어. 원어스이번먹방 s 들아 원어스 판 p 거라고 and d 말 I w a 어디까지가 p e n d it for 나 whole. Come on, 거 want to c u 어 it. I want to cut it. I want to cut it. I want to cut it. I want to cut it. I want t 네 명이서 열심히. 에버라인 팬사 아, 감사합니다. 애플뮤직 팬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아트더맨님의 친한 친구 사랑해요. 자, 또 뭘까지 막. 스킨스피 열어. 뉴잭뱅크 음악 중심 인기가요. 더쇼 쇼챔 사랑해요. 리사합니다 그리고 심플케이 p 까지 사랑해. 네이버바이브 파티룸. 야 스케줄러 뒤져. 뭐라고? 어, 아, 뭐? 야 스케줄러를 한번 뒤져보자. 아 그거 없어서. 아, 자 안무실 사용 잠무 아, 시간. 좀 축하해. 요 그리고 뭐야? 아 저희 아, 일본 아, 팬미팅부터서 찍었는데 작가님 감사해요. 감사해. 요 뮤직비디오 찍어주신 잔이 브릭스 감사하고 항상 우 열심히 일해 주신 아이비탑의 스태프분들, 사운드웨이크도 같이 해 캐머스. 야 너네, 이렇게 하면은 발키리 대가시 쌍내라고 해야 돼. 이도 p t 감사해요 <웃음> 어? <웃음> p t 요 p t 없어요 이제 I don't 데 a n t to see you. I'll take time to see the other person. I just 원 a n t to t a a l i a n r 팀 감사합니다 같이 앨범 l 들 t 요 다 <웃음> 웬만해서 다 말할 것 같은데. <웃음> 저희, 저희 예쁜 영상 준비해 주신 스타일링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쁜 치료 주신 헤어 메이크 스타일링 룰루 룰루 감사합 특별히 아 저희 이번 컴백, 컴백 때 저수에 함께한 아이벡스 스튜디오. 가 공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방이라서 굉장히 오랜만에 공방이라서 굉장히 힘들었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해주는 우리 팬마켓이 너무, 아, 너무 아, 아, 어, 거 많이 하셨고 자님들도 많이 만 원하셨을 때지아 너무 모든 저희 원하스 가련된 모든 제작진 분들 그 팀들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애초 이렇게 해주셨죠 땡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예전에> <웃음> 솔직히 일이안 했는데 네. 일이 순차적으로 한거아니잖아 <웃음> <웃음> 그럼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저희를 뒷바라지 해주신 우리 이사님 대표님들 사랑합니다! <웃음> 아, 맞아 안 나와 첫 번째 시선이 바 스케줄에 우리의 침대가 되죠, 스타리도 뭐? 처음 때까지얘기하다 제가 감사한 아, 사람이 많네 맞네. 맞네요 아, 평생 응.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네말안참 네. 없지, 여기서 말안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맞아, 여기서 <웃음> 말안했으 저희 스 이번 덤벼 챌린지 참여해주신 아세 아세요, 아세아또 어떻게든 찾아 이 정도 말했으면 찾아 투문들 <목소리도> 얘기했는데? 나 아, 투문들 얘기했고? 투문들은 당연히 뭐. 그리고 또한분한분다말씀해 드리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간 거? 투문 친구들 어. 중에 뭐 다른 이제 아티스트 분들, 팬분들도 저희를 응원해주셨을 수도 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도 감사합니다 그 미래 투문이 될 분들 그렇죠 그렇죠 어? 미래투문 <웃음> 저희 생방하는데 저희 봐주신 다른 팬덤 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합동산업 같이 들어와서 그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무대를 같이 봐주시고 즐거워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맞아. 감사합니다 저희 네, 노래 써주신 피님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팬분들도 다른 팬분들도 보면서 되게 진짜 멋있다고 느꼈던 게 이제 합동 산업 특히 하면은 여러 아티스트 분들의 팬분들이 한세 분, 세 분, 아, 네팀들어오셨잖아요 <웃음> 그럼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바뀔 때마다 팬분들이 음. 자리를 바꿔주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게 진짜 신기했어. 이게 진짜 멋있다 좋은 문화, 문화 그냥 팬분들 사이에서 바꿔주는 거 아니면 원래 그 시스템이 되는 거야? 모르지. 그게 팬분들끼리 약간 아 앞으로 와 주세요. 이거 해 주시고 약간 저, 배려 문화가 그래. 생긴 게 아닐까. 아, 그치, 이게 안 너무 안뭐 있어요 아니, 어 다른 팬덤 팬 분들이 워너스 네. 잘생겼다이 얘기할 줄알았어 공기한테도 고맙고 마이크한테도 고맙고 야, 야, 그만. 야 그만! 맞아 요즘 마이크 사주 고장 나는데 마이크들도 고맙고 야, 진짜 고생했다 어. 마이크들 맞아 그래 마이크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이빨, 이빨 빠졌던 어, 거이발생겨서 왔는데 네. 싫어했는데 또 이게 또마이크 아, 하다 보니까 네. 매번 마이크들도 지금, 아닌 도 하고 아, 지금까지 30. 한 20개의 마이크들을 보내 온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인위하다 네, 이런 멋진 팬문화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이게이 이렇게, 이가 이렇게, 이가이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이이거안이렇 <목소리> 아, d 되는데 i d n t they? I was thinking that you were tired o 이 the car. 이 o 그래? 그래? 아 were s 아 r p r i s e d 도 내가 e e that. I was 이 i k e I was like, I was l i k 이 I was l 야 k e I was l i 그 e I was like, I w a 이게 i k e I was l i k 아 I was like, I w a 가 l 요 옛날 힌들 주 수업 받아서 그런가? 애들이 내가 좀영아 말을 안 들어. 근데 이게 얘네말안 안안 들어. 뻔지게 짧으면은 <웃음> 나나 못했어. 못했어. <웃음> <웃음> 모자 벗겨지면 모자 지 자야겠다. 어 다행히 그잡아내기는만 잘렸어. 아 그래? <웃음> 형밖에 안 돼. 형지밖에안했네 <웃음> <그렇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나, 나 <웃음> 나 <연상한다>. 아 진짜 아영수합아 진짜 영수다따로 그러면 토너피스 네 하나 둘셋 <웃음> <웃음> <오>, 어떻게 한다? 우리 <웃음> 네, 오늘 포로타기도 포장, 포장, 하고 오늘 포로입니다 그래 아 우리 우루던벼도 만들죠 저희 던벼 열심히 해주는 어쨌든 토너 <웃음> <어쨌든, 다음 피스. 웃음> 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그만 잡으로 가게요 잡으로 가볼게요. 을게요이또 네, 아, 있어가지고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사랑 사랑해. 사랑 사랑해. 사랑해. 사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 사랑해. 사랑해. 예, 사랑해. 조용해, 조용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내가. 사랑해.